이 게임 시리 재밌겠다. 누가 두고 간 거지?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오와 교통치킨미라니 멋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신호를 기다리는 당신. 다음 중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요? 첫째, 빨리 가기 위해 한발 앞으로 나가 있는다. 둘째, 안전하게 세 걸음 뒤에 가 있는다. 음...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첫 번째 눌러보자. 당신은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어겨 하트가 하나 줄어듭니다. 아 신호를 기다릴 때에는 세 걸음 뒤에 서 있어야 하는구나 아직 커트는 남아있으니까 잘해보자 곧 초록불이 됩니다 당신은 어디로 건널 건가요 첫째 그냥 아무 곳이나 건넌다 둘째 화살표가 그려진 곳으로 건넌다 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어겨 하트가 하나 줄어듭니다. 하 사달표가 그려진 곳으로 건너야 하는구나. 그곳이 안전한 걸 이제 알았네? 하트가 하나 남아있잖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잘해보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첫째, 빠르게 건너기 위해 확인하자마자 뛰어간다. 둘째, 차가 멈추었는지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며 건넌다. 음... 안전하게 건너려면 좌우를 잘 살피고 손을 들어 내가 건넌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 두 번째를 누르겠어. 잘했습니다. 좌우를 잘 살핀 덕분에 당신은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좋아. 다음 단계 가보자. 마침내 당신의 목적지로 가려면 이곳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너무 머네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나는 횡단보도로 건널래. 축하합니다. 당신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교통안전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당신은 교통사고예방마스터가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 나도 이제 교통사고예방마스터야. 교통사고예방수칙 첫 번째, 신호를 기다릴 때에는 세 걸음 물어서요. 두 번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화살표가 그려진 곳으로 건너요. 세번째, 초록불이 되면 좌우를 잘 살피며 손을 들고 건너요. 네번째, 횡단보도가 멀더라도 차도로 건너지 않아요.